국회는 3 1일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 칩 i s 법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k 칩 i s 법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칩스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삼성 출판사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3%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 단독 런칭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과몰입 3D 관찰 애니메이션 실루기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서 31일인 오늘부터 단독 공개된다고 합니다.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해 12월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밀리언볼트와 함께 신규 지적 재산권 실룩을 선보였고 폭발적 성장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핑크퐁 관련주인 삼성 출판사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인테크입니다. LG 엔솔 배터리 공장 신설 소식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6.2%입니다. 최근 LG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원통형 배터리 외에 ESS, 리튬 배터리까지 생산한다고 하네요. 총 생산 능력도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뉴스도 앞서 말씀드린 뉴스 동일 내용입니다. 투자 계획이 기존 1조 7천억 원보다 4배 늘어서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에 LG엔솔 관련주인 나인테크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HYTC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배터리 연구시설을 세운다고 합니다 삼성 SDI 내에서도 그동안 사업장 곳곳에 배터리 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소규모 연구소들은 있었지만 별도 개발 전용 라인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h y c t 가 국내 유일 2차전지 극판 공정 초정밀 부품을 삼성 SDI에 공급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과 대만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최근에 TSMC 신공장 건설 소식에 상승한 바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TSMC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서플러스 글로벌 유료와 무료 공통 추천이었고 월봉 역돌 초 흐름에 추천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27% 큰 상승 나왔던 종목입니다. 월봉 역돌 초흐름 복습하세요. 다음 아주 아이비 투자 진코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5%입니다. 진코어는 21년 9월에 미국 내 20위권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내온 러브콜이 있었고 지난해 12월에 약 4,500억 원에 달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은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역대급 계약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이 도입되면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진코어에 투자한 바가 있는 아주아이비투자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니드입니다. TDL의 호재로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6%입니다. TDL이 최근 인터베터리 2023에서 국내 최초로 전고체 ESS 모드를 선보인 데 이어서 국내 최초로 전고체 전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로 대통령상 수상까지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유니드가 TDL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고 오이 솔루션도 동일 내용으로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모비데이즈는 와차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6%입니다. 왓차는 현대자동차그룹 간 협력의 결과물로 올 상반기부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모든 신차에 왓차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31일 개막하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왓차에 지분 투자한 바가 있는 모비데이즈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P 시스템스입니다. 오늘 상황가 갖고 로봇 관련주입니다. 내용 볼게요. 산업용 갠트리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에 공급한 SP 시스템스의 최고 경영진이 조만간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에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등과 2차전지 배터리 캔 제조 금명 테스트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대한제당입니다 설탕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공급 경색으로 설탕 프리미엄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사탕수수 흉작으로 세계 시장에서 설탕 400만 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제당이 설탕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보해 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덱스터입니다. 전도연 영화 길복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힐러를 주제로 한 길복순이 넷플릭스에서 31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 기대감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다음은 푸른기술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6%입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소개된 전기타 자동충전 로봇은 표준 확정 후인 3-4년 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하트입니다 인덕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8% 입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주는 31일로 예정된 주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관련 법안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하트가 인덕션을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KC 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8%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KCS가 전력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KC 주요 고객사는 LG전자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미국 모바일업체 파나소닉 등으로 전장, 가전용 등의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KC 반도체 관련 다른 뉴스도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저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C가 글로벌 전기차 대주사의저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신제품과 소신호 제품 총 5종의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는 과거 뉴스가 재부각되었습니다. k c 최근 추천주이고 월봉 역돌초 타점으로 추천해서 18%에서 35%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일동홀딩스입니다. 최장암 치료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7.6%입니다. 일동홀딩스가 식약처로부터 최장암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유엔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2%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인공지능 레이스에서 구글을 상대로 5위를 점하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 AI 연구조직인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가 협력도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최근에 유엔젤이 챗봇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철강입니다. 철강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약 1%를 차지하는 전기강판은 이미 전기자동차용으로 공급하는 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철강 기업들은 향후 몇년 동안 전기차 볼륨이 확장됨에 따라 수요가 생산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3월 3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